평소엔 바쁘게 사느라 잊고 지내다가도 1년에 한번 생일날이 돌아오면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네요 어떻게 해야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물론 이번에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 존재만으로도 기쁘다고 하시겠지요 당신이 이 세상에 와준 덕분에 별 볼일 없던 내 인생도 같이 특별해졌네요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과 깊은 인내 덕분에 나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었고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당신 곁에 함께할게요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